아파트 팔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파셔야 됩니다. 자꾸 묻지만 마시고. 예전에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파트 분양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다양한 전화가 미친듯이 오고 저는 뭐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 포기하는 게 맞다. 분양을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만큼 전화가 왔는데, 누구 하나 문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는 없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넘 탓이죠. 이게 예, 세상 살입니다.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파트에 고점에서 구입했는 분들은, 같이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쯤에서 구입했는 분들이 거의 분양권을 받았는 분들,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아파트가 주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프리미엄까지 주고 샀는 분들은 일명피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더라도 이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프로미엄이 거의 꼭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사실 뭐 동일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뭐한 10년 가까이 18년이 지나서 이까지 올라갔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재개발 부분도 갑자기 어마어마히 일어났고 외지 투자인들이 갭 투자도 엄청나게 또 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은 다시 없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사고 줬는 분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투자를 한 다음에 까지 올라갔다가 내리갈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간다면 한 6가지 정도는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이 시점에서 피까지 주고 샀는 분들은 더그 이상 여기에서 다시 까지까지는 올라가지는 않는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래 했는 모든 형태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뭐 분석도 없습니다. 그냥 감이죠. 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모든 상황은 더욱더 좋지 못하고 지금 이까지 올라가는 상태는 최고 고점입니다. 사실. 네. 예전에 뭐 2007, 8년도가 이쯤이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지금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내려오지 올라가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억의 아파트 뭐 7억 이런 내용들 쭉다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읽어봐도 큰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습득할 수 있는 거는 또 습득을 하시면 되고, 물론 전문 유튜브처럼 차트를 만들어서 뭐요 조리 있게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어느 정도 제 영상을 꾸준히 받는 분들은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기사, 신문 내용들 한번 쭉쭉 올려드리는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뭐 저는 이 유튜브를 해서 뭐 엄청나게 대돈을 벌 생각도 없고 유튜브를 키워서 팔아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대구 쪽의 아파트를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 채널이 클 수는 없죠.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채널을 만들어서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네 유튜브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와 정말 진실된 얘기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뭐 가식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모든 투자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반대로 우리의 삶 중에서 경험은 머리가 반응을 하고 몸이 반응을 한. 그리고 예전을 생각해보면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은 들죠 단지 그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에 좋은 인연은 서로 도움이 돼야 좋은 인연이지 사람한테만 득이 되면 그건 장사죠 네, 이런 시기가 시작되면서 과도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뭐 지금 아파트 세야 될 아파트 들이 아직도 뭐 있다 이런 전자서 적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찬가지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은또뭐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다 뭐 이렇게 책을 또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장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뭐 전자책 일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슈를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내 권리에 내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걸 장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단체들이 뭐 러비나 앞에 밴들을 만들어서 움직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먹고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물렸다면 욕을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앞에서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팔고 나갔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욕심을 내다가 물렸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 내가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느 시선에서 보느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벌면은 너 때문에 돈을 벌었다, 고맙다. 그래서 뭐 소주를 사고 뭐 밥을 사고 뭐 어느 정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거꾸로 물리면 너 때문에 괜히 손대서 물렸다. 일찍 얘기를 안 해줬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사례들의 얘기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욕심이죠. 뭐, 예전에도 말했듯이. 다단계든 뭐든 다 욕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느 정도 지식도 없고, 유대관계도 없고, 그냥 믿고 따라가서 벌면, 아, 버었구나 그래서 손에봤으면또손에받구나벌었을 때는 그건 내 노력이고 못벌면 넘 탓이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 보는 어플이 뭐예요 맨날 물어보는 사람들 맨날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은 채팅도 보면 처음 해본 사람이고 어제 방에 처음 와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른 유튜브에 전신에 다 설명해 주는데 그냥 아파트 투자 앱 정보 뭐 이런 것만 쳐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안 해봤단 말입니까? 예전에 유튜브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전화 받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가 기억 오르는데 왜 내린다고 방송을 하십니까? 참 시금방진 아줌마죠. 그 이후로 전화가 없어요. 물론 각자의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서로에게는 타당성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인 자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이 다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